챌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오랜만입니다 제가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왔고요 음 제주도에서도 제가 바디프로필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 헬스장을 다녔었어요 한 달에 11만원 좀 비싸죠 한 달에 11만원인데 1일권이 어, 또 만원이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11만원짜리 끊고 10번 이상 가자 11번 이상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운동 열심히 했는데 어 이제 다시 돌아왔고요 더, 이제 더 열심히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친구와 같이 오늘은 당기기 운동 등이랑 이제 뭐 이두 운동을 할 건데 운동을 하고 다녀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한지 두 달이 됐어요. 어떠한 변화가 또 생겼는지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바로 운동하러 가시죠. Let's go. 우리는 또또 봅시다 <웃음> 안녕 <즐거워요. 웃음> 자 한국타장님 네 이번 마프 세일이 어마어마하죠 네 그렇습니다 11월 1 1일 오후 8시부터 11월 11일 밤 11시 59분까지 1년 중 가장 큰 폭의 할인이 진행되는데요 어, 보충제, 프로틴 간식, 운동복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할인코드 타장 입력하시고 많은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한국 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제가 진짜 타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달간 운동을 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또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엔 또좀더 발전을 한것 같나요? 음... 어쩜 있고요 어쨌든 여러분 6개월간의 이제 기간을 잡고 이제 두 달을 했습니다 벌써 3분의 1이 지나갔는데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변화가 생기는 것 같긴 해요 앞으로 이제 남은 두달 이제 벌크업을 두 달을 더할 거예요 그래서 더더잘 먹고 운동막 빡시게 해가지고 더딱 몸을 불린 다음에 또 커팅도 잘해서 프로필 진짜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한번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께 또 동기부여가 될수 있도록 진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발 제발